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6월 8일 저녁입니다 어, 요즘은 이 날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게 하루하루 돌아서면 매물의 상황들이 점점 바뀌고 어, 어제 있던 매물이 오늘은 없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매물도 내일 나올 때는 가격이 또 다르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영상을 보시는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몇달 전에 올렸던 그 재개발지역 추천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셨던 사모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어느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라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상을 들을 때 메모를 못했는데 다시 찾아서 들으려고 하니 어느 영상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 영상을 다시 추천을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어, 몇달 전에 고사하고 일주일 전에 어떤 그런 매물들도 지금 부산 지역은 또 상황들이 좀 바뀌고 있는 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요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를 가지고 어, 부산의 시장 분위기를 잠깐 짚어 드렸었고요 오늘 또 한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전국의 아파트 이렇게 매매가격지수는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전국의 그래프가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 중입니다 우상향 중이고 요건 전국을 통계를 내는 그런 거고 간단하게 한번 잠깐만 먼저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한국 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이거든요 어, 전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어, 먼저 수도권하고 지방 6대 광역시 5대 광역시로 나누어 볼때 기본 평균 데이터는 다 빨간색입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6대 5대 다 광역시는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서울 지역은 서울은 그나마 5월달까지는 조금 조정이 됐었죠. 5월달까지는 근데 5월까지는 조정이 됐지만 여기 서울입니다. 5월까지는 조정이 됐지만 이제 6월 들어서서는 6월 1일, 6월 첫주에 그래프에는 또 이렇게 빨간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빨간색이 여기 어디냐 했더니 동북구에 동, 동대문구 그 다음에 도봉구, 노원구 어 이런 쪽이 보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게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밝았죠. 뭐 부천 안산 그다음에 아까 위에는 안성 용인 수원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 용인 뭐 이런 데는 부천 안산 계속 밝았고요. 화성 오산 평택 계속 밝았습니다다밝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쭉 내려오면 인천 인천도 대단하죠 이제 드디어 부산이 나왔네요 부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음, 보시면 먼저 중부상권동부상권 이렇게 서부산권 세계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중부산권역은 어디가 중부산권역에 속하냐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까지가 중부산권이에요. 여기에는 보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그리고 부산진구, 어, 남구 어, 남구는 5월까지는 굉장히 또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6월달은 현재는 지금 보합에 들어와 있죠. 부산진구까지는 어, 중구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다 일단은 하락반전이 되어 가 있습니다. 여기 중부산권은요. 중부산권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남구가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보합권 그리고 연제구는 어, 그동안은 조금 하락이 있었지만 5월 말부터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가 있습니다. 연제구가 그리고 수영구는 이미 5월 초부터 보합으로 바뀌더니 계속 보합과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구역이 지금 수영구고요. 그리고 해운대는 5월달부터 해운대도 지금은 상승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환이 되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가 그동안은 조금 빠졌었지만 6월달에 이렇게 다시 보합으로 전환이 되어 가 있고요. 그리고 동래구는 상승전환이 됐네요. 5월 한 중순부터 동래구는 상승전환이 되어 가 있습니다. 기장구는 아직 계속 빠지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고요. 다시 또 잠깐 더 내려보면요 최근에 어, 북구가 잠시 잠깐 조금 반짝을 또 했었네요 북구가 5월 중순부터 조금 오르더니 지금 현재 보합권으로 어, 그동안 서부상권역이 계속 오르지 않고 조용했던 것에 비하면 어, 강서구도 나름 선방을 하다가 지금은 하락반전이 되어 있긴 한데 어, 북구가 최근에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화명동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분양권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물량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대구가 굉장히 불장이네요. 대구가 대전그 다음에 대구, 대구 다 상승전환대가 있죠. 5월달부터 전부 상승입니다. 이게 대구 아닙니까? 대구는 뭐 전구 다, 지금 다 상승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잠깐 내려보면요. 대전 역시도, 대전, 그 다음에 저뭐 수도권 쪽,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여태까지 어뭐 묶이지도 않고 잘 버텨왔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이 지금 전부 빨갛죠. 울산이 굉장히 참 신기합니다, 울산도. 이번에 LNG선 어, 100척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수주를 했다라고 하죠. 어, 말이 100척이지, 그 완전 메가톤급의 그런 배를 지으려고 하면 수많은 또그 근로자들이 투입이 되어야지 만이배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게 되죠. 근데 그 100척의 수주 물량 중에 1 5척이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의 집값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네 안 좋네 그래도 어, 이게 지금 미래의 어떤 그런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중공업 주식을 그동안 좀 바닥에 샀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어, 근데 막 그건 정리를 했습니다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선에 정리를 했는데 이 보시면 울산의 어떤 부동산 요 시장이 어떤 울산의 미래의 어떤 그런 경기를좀 반영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지방들도 어지간한 데는 지금 전매가 묶이지 않고 어떤 거래가 좀 자유로운 그런 곳은 전국으로 투자 세력들이 구석구석 다 찾아 놨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입지 아파트가 뭐 분양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장소를 가리지 않네요 다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빨았습니다 목이 다 잠길라네요 제가 <웃음> 그 다음에 경남에 아까 그러면 불산이 저렇게 불장으로 올라가면 경남의 거제도에도 뭐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의 거제도도 움직일까요 그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거 제도가 부산이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남 창원도 요즘 최근에 굉장히 좀 뜨겁다라고 들었습니다. 자금이 크지 않은 그런 물건들 위주로 굉장히 물건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당장 6월 달에 이렇게 수치상에 상승전환이 됐죠 여태까지는 5월 중순까지는 계속 하락 이었잖아요 요 때쯤 빨갛게 한주 움직일 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지역, 지역들의 임장을 가서 한번쯤은 살펴보시는 게 필요했던 거였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차트를 조금 살펴보시면 사실은 미리 발빠르게 좀 움직여 볼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됩니다 거제는 아직까지 발랐네요 조선 경기는 울산에만 반영이 돼 있는 걸까요? 어제 시에는 아직까지 하락폭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세 팔았네요. 파랗게 진려가 있네요. <웃음> 그럼 아직은 저 평가가 돼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올랐나 내렸나 요거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한국 한국 감성원 사이트잖아요. 그다음에 또 살펴볼 만한 데가 이거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부동산이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다루는 곳인데요. 여기 들어오면 입주물량부터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자료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 당장 어 올해 2020년도 올해 어떤 입주 물량을 보니까 입주 물량이 대단합니다. 부산에. 특정 물량은 항상 어, 부산지역은 한 17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어, 요 기준은 신혼부부가 매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15000상 정도 그 다음에 한 2000상 이한2 3 0 0 0 가구는 재개발 이렇게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멸실된 주택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 되는 수요가 반드시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수요까지 합해서 수요 여기 나와 있죠. 17,241세대가 부산의 2020년도 적정 수요인데 올해 입주 물량은 다 합해서 3만 434세대로 이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만 유일하게 어 올해 그 필요수요보다 입주 물량이 더 작고요. 나머지 동래구, 수영구, 강서구, 진구, 기장구, 동구, 서구 다 입주 물량이 예전보다다 많습니다. 이 입주물량이 소화가 끝나야 된다는 소리겠죠. 요런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새 아파트 전세나 세입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해당되는 어느 구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에 입주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전세를 어떻게 또 세입자를 찾아야 되는가를 작전을 또좀 세우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요 빅데이터 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요 입주 물량을 또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오늘 지금 전국 물량이 먼저 나와 있는데 부산에 부산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 의 입주 물량 부산 전체 입주 물량입니다 2022년, 2023년, 2021년 요때 약간 줄어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죠 부산진구 물량이 굉장히 많네요 충구는 어, 물량도 작지만 거기는뭐 아파트 수요도 그렇게 큰 구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초량동 쪽에 이런저런 신규 아파트들이 좀 들어가 있었었고요 어, 요게 이제 큰 그림을 좀볼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어, 부산은 연도별로 여기 나와 있죠 먼저 연도별로 지금 2020년도 아닙니까 그죠 2020년도 부산 전체는 과잉입니다 입주물량이 충구는 모자라네요 그 다음에 서구 과잉 동구 과잉 올해 입주물량입니다 영도구에 입주물량이 올해는 모자랍니다 부산 진구 동래구 전부 과잉이고요 남구와 북구에는 올해 입주물량이 좀 작습니다 아까 북구쪽 제가 화명동쪽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쪽에 곧뭐 내년 3월에 입주하는 그 화명 프로지오라든지, 그런 아파트는 그 입주할 점에 주변 인근에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게좀 장점인 것 같긴 하고, 남구도 지금 올해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남구, 북구 다 적정으로 나와 있고요. 부족으로 나와 있고요. 해운대는 그냥 적정한 물량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사하고 금정구 올해는 부족하고요. 강서구에는 입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연재구도 초과물량으로 나오고요. 수영도 과잉이고 사상구는 아직 부족하네요. 그리고 기장구도 과잉, 과잉으로 나오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과잉이 내년에도 계속 과잉이고 그러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과잉인데는 동네구는 계속 과잉이었다가 2022년도 되면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족하다가 2022년도에 과잉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조금 모자랍니다. 신규로 지금 새 아파트 많이 들어갈 땅에 여지가 안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거는. 해운대구는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 부족입니다.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부족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준신축이 굉장히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2022년까지 입주물량이 많지 않다 하면 입주물량을 대차할 만한 그런 신규 준신축 물량 그런게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하구는 어, 올해는 부족한데 그 다음해 그 다음해 계속 많습니다 어, 그리고 연재구는 어, 내년엔또 과잉인데 2022년도에는 부족으로 나오네요 수영구도 올해는 많은데 내년과 후년에는 부족하거나 적정 물량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흔히 관심을 가지는 운대, 그다음에 수영구, 동래구, 대수동, 그다음에 남구, 산진구 연제구, 대수동 남진년, 그다음에 장전리면 있는 뭐 금정구 요런 정도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 금성구는 계속 부족입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기존 아까 괜찮은 입지 아파트는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거나 그게 금성구에서는 지금 그런 현상이 뭐 2022년도까지는 계속 되겠네요 이런 부분이 해수동 남진년을 쭉 살펴보면 부산진구는 내년에 물량이 부족하고 계속 많고 동네구는 계속 과잉이다가 2022년도에 살짝 모자라고 남구는 올해 내년 모자라다가 2022년도에 많아지고 해운대구는 계속 모자란다고 말씀드렸고 금정구도 계속 모자랍니다 연제구는 연재구도 2022년도 정도 돼야 모자라지 계속 있는 편이고요 수영구도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많았는데 아 올해까지는 좀 되죠 근데 내년 후 내년 계속 물량이 그렇게 없습니다 계속 물량이 부족한 곳은 지금 해운대구와 금정구는 계속 기존 그 입주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 요런 쪽은 아까 5년 안쪽 준신축 좀 살펴보시는 것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물량들을 잘 참고했다가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어, 지금 부산은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지난주 거의 부산지역이 조정 처음 풀렸을 때처럼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난 토요일은요. 제가 5시에 이제 작은 딸그 아들 우리 외손자 돌이 돼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너무 손님이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있죠. 정말 중간에 <웃음> 잘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냥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 지금의 좀큰 틀의 방향은 아까 5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들이 같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전드에도 물량이 뭐 하루에 5건이 그래됐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동안은 소장님 제발 우리 집 물건 좀, 좀 빨리 좀 보여주시고 팔아주세요 하셨던 사장님들이 전화해보면 다 팔렸어요 물건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팔렸습니다. 집에 그냥 계시면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다 팔리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조합은 입주권도 물건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 투자 등치가 옛날에는 1, 2억이면 가능했던 그런 투자처들이 지금은 뭐 3억 5천, 4억 이 정도 언저리가 되어야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선이 되어 있고요. 어, 오히려 초기 진도에 조합 설립인가가 이제 났다. 아직 뭐 사업식인가 준비 중이다. 이런 지역의 매물들도 물량이 다 잠기고 있고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는 거래가가 높게 거래가 됐죠. 그렇게 거래가 돼버리면 그게 또 시세가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정말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갈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너무 외곽에 너무 물량 어마어마한 곳에 지금 내가 들어가서 사기에는 아내 자금에 맞춰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나는 살수 있어. 그리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사신 게 어 나중에 그게 만약에 입주장이 되어 가는 곳이라든지 거기가 이제는 2년 이상 들고 있어야 지금은 입주권도 일반 세월이 되잖아요. 2년간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들어간 그 물건이 어,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곳이며 그리고 내가 지금 산 금액에 내가 원하는 수익 금액을 보태서 그 금액을 다 주고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아파트가 너무 멋진 곳이라서 들어와서 살고 싶은 곳인가 그런 곳에 들어가셔야 해요 자금이 작은 금액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편하게 넘겨 드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는 장에서는 모든 게다 갑니다 주식을 제가 투자를 해보면 알수 있는 게 벌써 몇 년의 사이클을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주식을 놓고 보면 근데 항상 해마다 어김없이 한 9월에서 11월쯤 그 정도의 달이 되면 호스닥이 폭락하는 장이 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랬었어요. 주로 봄에는 폭등을 많이 했고 뭐왜 그런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년간의 경험에 하면 봄에는 폭등을 합니다. 그 폭등을 할 때는 수익률이 100%가 넘어간 그런 종목도 더 수익이 날것 같아서 봄에는. 뭐 팔고 들고 있어요. 시집장가를 보내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달란 내 자식이 너무 아까워서 <웃음> 그러다가 어물어물 하다가 5월이 넘어가고 6월이 넘어갔죠. 내리기 시작하면 있죠. 또 본전이 생각나는 종목은 또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다가 아유마좀더 들고 있지 이러다가 9월 10월 11월이 됐잖아요. 반토막이 상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량주와 정말로 그동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기초 체력이 약했던 그런 종목.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수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튼튼하고, 뭐, 좀큰 종목, 이런 건덜 빠져요. 빠질 때.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폭락을 해도 잘 팔리지 않는 게 그런 종목들이에요. 부동산은 더 합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식이야, 작은, 작은 작은으로도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받아 가줄만한 그런 여력이 되는 곳에 돈을 묻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들어왔다가 가볍게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 안 쉽겠죠 그런 점을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그런 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마치 묻지마 투자처럼 너무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것은 진심으로 권합니다 자제하십시오 그런 곳은 그런 곳은 초롱소장 은 추천 자체도 안합니다 사실은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웃음> 신기합디다. 다 들어가 계신 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부산의 분위기가 워낙 지금 뜨거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한국감정원의 5월, 6월 상이 반전된 이런 모습에. 수치를 가지고 잠깐 짚어드렸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만 한 가지 종목만 제가 거래를 하는 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에 다양한 곳의 물건을 찾는 다양한 투자자분들의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 찾는 전화만 제가 취합을 해도 부산의 분위기가 파악이 다 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현금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것만큼 가장 빵점에 투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금고에 넣어 두실것 같으면 정말로 그냥 마늘밭에 묻어 두세요 <웃음> 마늘밭에 묻은 거 5년 뒤에 꺼내면 5만원권 지폐 숫자 똑같습니다 한 장도 안 늘어가 있고 근데 괜찮은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 두시면 5만원권 지폐 숫자가 다르겠죠 이렇게 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되 누군가는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이걸 내고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어, 유튜브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올렸죠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너무 바빴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 바빠가 유튜브 들어올 여가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 현장은 이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현장 소식과 어, 부산에 이렇게 가는 어, 수치를 겸해서 짧게, 짧지 않네요 길어졌네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또 궁금하거나 상담하시고 싶을 때는 어 전화를 너무 많이 이렇게 그냥 단순 상담 전화를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업무에 방해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매물이라든지 거래와 관련된 상담이 아닌 건 되도록이면 문자로 주십시오 문자를 주셔도 제가 답을 못 드리는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선별해서 저도 일을 할수 있도록 틈을 좀 주세요. 그래서 화가 하루종일 통화 좀 걸린다는 거는 전화를 걸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실 때 영상을 보실 때마다 좋아요도 눌리고 구독도 계속 누르시면 구독은 누를때마다 구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눌리면 구독이 풀렸다가 다시 또구독이 누르면 구독이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구독은 한 번만 구독 눌러 놓으시면 가만히 두시고요. 좋아요는 영상마다 누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걸 계속 누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저한테 소양님 그런 거 설명을 안 하시면 모릅니다. 설명해 주세요 하신 사양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